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네 여러분 요즘에 치킨값이 18,000원을 넘어서 2만원 22,000원씩 아세요? 와, 가격적으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집에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참프레의 에어프라이어치킨 4종을 소개시켜 드릴거예요 4종에 어떤거 있냐면 첫번째 슈퍼공물 크 치카 그릴 윙 치카 그릴 닭다리 바삭 치킨 덕에 총 있고요. 참프레의 애플의 치킨 4조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 원료육을 사용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해요. 동물복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한데요 동물복지란 동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프레의 동물복지 공장은 동물복지 인증, 인증, 해썹 인증 모두 받은 건강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조리 방법도 정말 정말 간단해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한 12배 정도 굽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한 5분 정도 돌리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바삭하게 먹기 위해 이네가지를 에어프라이어 한번 돌려볼게요. 와~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구워왔어요. 짜잔! 다 구운 건 아니고요, 적당히 구웠습니다. 음. 어, 보니까 에어프라이어 굽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통 10분에서 한 15분? 그 정도 구우시면 되고요. 같이 먹을 핫칠리소스도 준비했고 옆에는 콜라 있습니다. 음. 그럼 어이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너무 너무 배고프거든요, 운동 갔다 와서.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은 닭다리부터, 어. 닭다리부터 먹어야겠죠? 직화 그릴 닭다리. 어 너무 뜨겁다, 지금 방금 에서 아씨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대박! 어, 살짝 매콤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빨간 게좀 고춧가루 같이 시즈닝이 브는것 같은데, 오, 어, 매콤해, 매콤해! 근데 육즙이 촉촉하고, 촉촉하고 음. 음. 살짝 매콤한데, 그 안에 또 담백함 있고, 기름기가 쫙빠져있어 어, 그런 느낌? 근데 하나도 안나고 진짜 촉촉해요 슈퍼 곡물 크리스피 텐더 와... 여기 붙어있는게 곡물인가봐요 어. 근데 얘는 닭가슴살 같은데 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만져... 만족... 어, 어. 탄력도 그렇고 이 음? 크리스피가 되게 고소해요 어. 진짜 고소해무뭐 때문에 지 음... 약간 과자 느낌인데 우리 콘칩죠. 그, 그 맛, 그맛같아 얘는 왠지 닭 가슴살 같은데, 되게 부드럽고 되게 잘지지시네겨울 음, 이쪽 보이시나요? 아, 이쪽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부드럽다. 이거는 직화, 그릴 윙. 아, 너무 맛있겠다. 큰건어야지 윙이 다 똑같겠지만. 윤기 장난 아니죠, 여러분. 와. 먹자마자 육즙이 탁 터져. 얘도 좀 매콤한데요? 제가 칠리소스를 준비했는데, 음! 전혀, 전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너무너무 촉촉하고 너무너무 부드럽다. 음. 그리고 이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도시락 샀을 때, 어, 내 시절 너무, 너무 오래 전인가? 먹던 너겟이에요. 바삭 치킨 너겟. 음! 음, 얘도 너무 촉촉하다 네 오늘은 제가 참프레의 에어프라이어 치킨 4종을 먹어봤어요 슈퍼국트크리스피 텐더, 직화 그릴 윙, 직화 그릴 닭다리, 바삭 치킨 너에총 4가지를 먹어봤는데요 우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보니까 찾아보니까 6,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치켜 먹으려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만원이 너무 가 얘는 4개 시켜도 2만원 정도예요 2만원 정도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이 치킨너겟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이크레스피탄더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윙하고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술안주를 너무 딱일것 같아요 기름기는 쫙 빠지고 담백한데 매콤함이 살았어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육즙이 와 팡팡 터져 아 육즙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가 열리를 안하네. 육즙 너무너무 많고 그다음 너무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거기다가 배달치킨이 아니라 집에서 에어프이이 돌려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끈따끈한 치킨을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달비. 우리 배달비도 비싸잖아. 근데 배달비 걱정은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또 동물복지치킨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건강해진 꿀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음. 맥주 안주로 진짜 치킨한 딱일 것 같아요. 진짜 집에서.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